아이의 몸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 올라오며 심한 복통이나 혈변을 보인다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피부의 자반 외에도 복통이나 혈변 구토나 심하게는 토혈까지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혈관에 염증이 생기며 증상이 발병하기 때문에 위장관을 지나는 혈관에도 피부 근처의 혈관과 마찬가지로 혈관염증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내시경 검사를 통해 관찰해보면 위장관 점막에서 점상 및 반상출혈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붉게 부어있거나 헐어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증상이 비교적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과 보호자분의 걱정을 크게 유발할 수 있으나 다행히도 위장관 증상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 일시적인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인이 되는 알레르기성 자반증이 치료되지 않을 경우 반복하여 나타나며 심각하게는 장 절제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자반증을 서둘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